안녕하십니까 코오롱베니트 IoT 사업팀의 임성우 책임입니다.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출입관리 시스템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처음엔 코오롱베니트의 IoT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진행하고 본 주제로 넘어가서 코로나 이후 출입관리 시스템의 변화 이와 관련된 코오롱베니트 솔루션을 활용한 유즈케이스 그리고 어드벤텍의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롱베니트의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코롱베니트는코롱그룹의 IT 계열사로서 IT 유통, SI, 그리고 그룹 SM 등 IT 관련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주제와 관련된 IoT 관련 사업을 말씀드리면 AWS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IoT 플랫폼 제작 및 IoT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양한 산업,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어, 레퍼런스로는 서울시설공단의 교량 안전 모니터링을 어드벤텍하고 협력하여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렌탈 가전사인 SK매직의 렌탈 서비스 IoT 플랫폼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코어롱 베니트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한번 정도는 코로나라는 단어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고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계시는데요. 또한 경제성장 부분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의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 상황을 이르러 포스트 코로나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과 그리고 코로나를 극복할 이후에는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언택트라는 단어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로나의 감염을 예방하자 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비롯된 단어고요. 접촉하다라는 컨택트와 부정적인 의미의 언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언택트, 일상생활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출입관리 시스템 쪽에서는 어떻게 비접촉 방식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에서는 RFID 방식의 카드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카드를 사용하면서 문제점은 카드에 대한 분실과 그리고 타인의 대리 인증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2세대로 먼저 지문 인식이 도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소실 그리고 인증에 대한 오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필요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기술력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지문에 대한 복제는 너무나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걸로 어떻게 보면 2.5세대로 나온 게 손혈관을 인식하는 방식인데요. 소년의 인식 같은 경우에도 인식률에 대한 저조 그리고 타인과 계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부분에 대한 접촉을 해야 된다는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현재는 안면이나 홍채를 활용한 출입 통제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채나 안면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비접촉 방식의 인증 방식이고 인식 속도 및보안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개선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접촉 방식을 활용한 코롱 베니트의 솔루션을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저희 코롱 베니트에서 만든 건설 현장 근로자 출입관리 시스템입니다. 건설 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접촉 방식의 근태관리 솔루션을 제작을 했고요. 인증기로는 앞에 말씀드렸던 홍채 그리고 안면 인식기를 활용한 현장의 출입 게이트와 연동을 하여서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정확한 본인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입하는 인원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수동으로 기록을 하던 것을 자동으로 기록해서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장 출입 기록을 바탕으로 예, 노무비를 관리한다는 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가지는 예전에 뭐 카드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기능들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인식기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됐는데요 인증 과정에서 안면인식 뿐만 아니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 목적으로도 이 안면인식 출입관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에서도 이와 이제 동일한 기능을 구사할 수 있는 방문자 열감지 시스템 하드웨어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 출입관리 솔루션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웹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로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는 환경에서는 접속이 가능합니다. 웹에서는 근로자 등록 및 정보가 관리가 가능하고요. 이 외에 웹과 모바일에서 동일하게 이제 구현이 되는 기능으로는 출입 인원에 대한 기록 그리고 잔류 인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현장에서는 이 잔류 인원에 대한 확인이 안전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현장에 이제 그 출입 기록 뿐만 아니라 그 안전 시설물에 대한 안전 위반 그리고 안전 위반자에 대한 기록 관리를 실시간으로 모바일로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에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입 인원에 대한 체록 체온을 기록하여서 보건 관리를 가능하게끔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이제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음주 측정이 가능하여 음주 측정 기능을 연동하면 음주자에 대한 출입도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코롱베이트의 건설 현장 출입관리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러한 솔루션과 연계하여서 사용할 수 있는 어드벤텍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에서는 하드웨어가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CCTV 연동을 통한 안면 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에어백과 페이스뷰입니다. 엣지단의 하드웨어로 에어백을 설치하여서 안면 인식이 가능하고 등록된 인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에어백 같은 경우는 에어백 하드웨어와 그리고 별도의 뭐타 솔루션과의 통합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안면 인식에 대한 인식률은 거의 이제 99.85%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으로 매우 정확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 솔루션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어드벤텍의 자체 솔루션인 페이스뷰를 통해서 어, 별도의 솔루션 없이 그냥 바로 사용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예, 페이스뷰는 이제 그 어드벤텍의 자체 어, 솔루션이 디바이스온을 기반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제작이 돼 있고 고객의 편의성에 맞춰서 최대한 그 시각화가 돼 있어서 대시보드도 굉장히 사용하기 쉽게 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 감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안면인식 시스템과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출입한 인원에 대한 체온을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측정된 데이터들을 안면인식 정보와 매칭을 시킵니다 거기서 나온 체온이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출입하시기 전에 미리 정밀 체온계로 재확인을 해서 출입에 대한 승인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현장에 설치된 CCTV와 연동을 해서 출입된 인원에 대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감염자가 발생을 했다, 그 감염자가 내부에 출입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이동 경로를 확인해서 뭐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후 대책을 할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솔루션입니다. 뭐 이런 시스템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설 현장에서도 적용이 가능하시지만 뭐 마트나 쇼핑센터, 영화관, 그리고 뭐 골프장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많은 고객들이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제 비접촉 방식의 출입 관리에 대해서 코롱 베니트의 솔루션과 그리고 어드벤텍의 하드웨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네,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본 내용과 관련돼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